자 여러분 오늘 제가 가볼 때는요 충북 괴산에 우리 매운탕이라는 곳입니다 네, 검색을 한번 해가지고 와봤고요 자 메뉴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갈이 회, 소가리 매운탕 파가사리, 잡어, 매기 이렇게 있고 저는 이 쏘가리 매운탕 어, 이인짜리 저걸 한번 먹어볼거예요 오우야 쏘가리 이게 쏘가리죠? 응야아아아아아 오우 야아키네요오예네어니 <웃음> 감사합니다 자 쏘가리 매운탕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격은 7만원입니다 몇만원 반찬 콩나물, 우말랭이, 김치 깍두기, 그리고 쑥갓, 예, 무 이렇게 나오고, 예, 국내산이랍니다 자, 여러분들 어, 매운탕이 나왔습니다 여는 여러분들, 어, 혹시나 여기 방문해 보실 분들 어, 공깃밥이 별도예요 예, 공깃밥이 별도고, 공깃밥을 따로 제공을 하지 않아요 이점 어,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이 시원하면 뭐아이 민물새우가 좀 들어가네 민물새우가 지금 보니까 민물새우가 좀 들어간 게 있거든요? 오. 아. 지금은 좀더 끓여야 될것 같아요 좀더 끓여서 먹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살짝 맛이 좀 얕아요 일단은 이 들어간 미나리라고 이런 거는 좀 많이 삶으면 찔겨지니까 요거부터 좀 건져서 먹고 벗어하고 어. 야, 요게 쏘가리입니다 오, 소가리. 통으로 해가지고 딱좀더 끓여내니까 맛이 더 우러나네요. 어. 네, 민물 생선의 저황이란 이유가 있네요. 어. 확실하게 여러분들, 맨 처음에. 그, 확한번더 끓기 전에 국물 맛을 보시면 좀 밋밋해요 시원한 맛은 있는데 근데 끓여내니까 확실히 맛이 확 우러나는 게 기가 막혀지네요 어. 어, 수제비도 있고 미나리 어... 자 쏘가리 한번 먹어봅시다 이야... 와... 되게 부들부들하다 여러분들, 잔 가시가 좀 많아요. 드실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민물고기지만 민물고기 특유의 흙매나 그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깨끗한 물에서만 산다고 알고 있거든요 소가리가 음. 뼈는, 좀, 뼈는 좀 단단하네 아, 그저 뼈는 씹어 드시지 않는 걸 추천합니다. 음, 이제 국물이란 거좀잘 우러나와 가지고 감자가 들어가네. 무도 들어가고 감자도 들어갑니다 쪼가리에 들어가 민물 새우가 되게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아주 팍팍한 좀 가슴을 이렇게 쫙 풀어주는 예, 그런 느낌에 맞으면. 아, 뭐, 이거 크다 소갈이가. 소갈이? 소가리? 아 살이 얼마나 부드럽냐면 이렇게 숟가락으로 따집니다. 음. <웃음> 오. 오, 이런 거는 자동적으로 소주 한 잔이 땡겨요. 이런 거는 뭐 매기면탕도 그렇고 민물면탕은 진짜 술을 먹어도 진짜 안, 취할, 안 취한다는 그런 느낌처럼 만주가 너무 좋아요. 네. 막 먹으면 끝도 없들어갈것 같아요. 아! <웃음> <웃음> 쏘가리가 좀 비싸요. 생선. 이게, 이게, 저 정도가 7만원 좀 과한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쏘가리가 생선이 원래 좀 비쌉니다. 생선 이렇게 숟가락으로 살 떠서 먹어본 적이 없는데. 야. 라가락으로 이렇게 살이 떠진다고 해도 여러분들 뭐 흐물거리거나 그런건 아니에요 부드러운데 또 씹으면 은 나름 살 탄성이 좀 느껴져요 해장하러 왔다가 술 취해서 가지요 <웃음> 진짜 해장하러 와서 다시 술 취해서 갈것 같죠? 아, 진짜. 아. 어, 자, 여러분들 진짜 맛있게 한번잘 먹어 봤습니다 소가리도 소자인데 한네마리 정도 들어가 있고 부실하지 않고 민물새우가 국물 맛을 더 배가해가지고 살려주는 게 저는 굉장히 좀 맛있게 잘 먹었던 것 같아요 어. 이 민물에 대해서 좀 흥내 민물 매운탕이 좀흥내가 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쏘가리 매운탕을 좀 제가 추천을 좀 하고 싶어요 뭐흥내 이런 거 전혀 없고요 뭐 비린 맛도 전혀 없고 어,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기회 되시면 쏘가리 매운탕 꼭 한번 어, 드시는 거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